if 네 s 드라잖아요네이 이렇게 하면 여기는 had pp 네 동사 과거 네 p iv예요 네네 그렇죠 네 예문을 들어보면 그렇죠 if i had h a to yesterday 네 저는 이 네. 입, 아, 헤드피프 자체가 네. 어제를 나타내는 뜻이어서 네. 이런 예 e s t e 같은 게 들어가면 안 된다고. 아, 아니요. 들어가면 더 정확하게 잘쓴 거죠. 예. 네, 음. 오히려 아니. 더 깨끗하죠. 예. 네, 그렇죠. 아 w o u 네. 레 t s l s 네. t o n 네. 그, 헤드 헤드피피 자체가 어제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내가 어제 책을 읽었더라면? 네. 네. 지금 오늘 그렇죠. 저녁 싫을 테니. 그렇죠. 그렇게 하는 그렇게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네. 만약에, 우드 베스트, 나임만 나오고, 앞에 걸 채워놓고 하잖아요. 네. 그, 근데 이게, 뭐냐. 그냥, 일반 뉴스라고 네. 올수 있는데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판단을 네. 하면 돼요. 네네. 아. 네.